오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대회하는 날 갑시다 어쩐이 <웃음> 어쩐이 뭐해? 이제 조롱이랑 뭐해? 표 있었어. AAA가 한개 들어가는. 아, 어. 말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이게 미니카고, 이게 말하는 주차장인데. 왜? 왜? 응? 갖고 나. 여기 갔고 나. 다 안녕하세요. 그거 차를 여기다 올려주세요 여기다 올리는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야 그렇지? 여기다가 딱 놔주면요 우찬이가 딱 놨죠? 그럼 여기로 슝 올라가요 자오 아. 그러면 여기로 내려갑니다 슝 손을 놔야지 우찬 손을 놔야지 그렇지 윙 어서오세요 어 어서 오세요, 하네 그지? 제가 이번에 이렇게 미끄럼틀이랑 그네를 한번 구입해봤는데요 이거 조립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 이렇게 이걸로 다 조립하면 되거든요 나사로 옆에 이렇게 농구대도 있고 생각보다 길어서 이렇게 매트에다가 연결해뒀어요 그네는 끈 조절로 높이 조절을 할수 있어요. 오케이. 어, 찬이, 일로 와. 찬이, 일로 와요. 찬이, 왜눈 비벼요? 응, 엄마? 그래? 응, 안 와요? 응, 이거 예뻐라, 이거 예뻐라. 응, 어디? 어떤 거? 인형들이 다 타고 있네. 인형들이 유찬이 그네에 타고 있네. 그렇지. 그렇게 태워줘요. 그렇게 태워주세요. 아, 예뻐라. 응. 네. 왜요? 악어? 악어. 아. 아. 가격은 12만 9천 원에 구입했어요. 유찬아 안녕. 왜? 슈! <웃음> 오, 또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이